음. 네, 어우 깜깜해 맞네. 정숙? 정숙 어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대한민국 맛집만 잡으러 다닌다는 한끼치조단 형사님 계신 곳 맞나요? 네 맞습니다만 혹시 누구십니까? 그건 알거 없고 한끼치조단 맞냐고요 네 맞는데 그 형사님 형사밥 완전 잘못 드셨던데 뭐 엉클인가 삼촌인가 밥도둑이라고 잡았더만 확실해요? 맞아? 밥도둑? 아니 그거는 제가 맡은 사건이 아니고요 아니, 잠깐만 아니 지금 한끼 치조단을 뭘로 보시는 겁니까? 네? 저희는 대한민국 유일 무이 맛집만을 찾아다니는 한끼 치조단이라고요? 맞아요? 한끼치조단 맞구나? 네 그러면 나를 잡았어야지 나를 일단 잡아봐 나를 잡는 순간에 특징은따는 당상이야 가을부터 쭉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빨리 수갑 좀 채워주라 저희 한끼치조단이 아무나 막 잡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이 시대의 진정한 맛집이라고 맞아 <웃음> 맛집 맞아요? 저 이렇게 되면 되게 곤란해요 저 형사 인생 걸어야 된다고요 걸어봐 내가 후회 안 하게 해줄게 일단 그러면은 잡아는 드리는데 48시간 이내에 취조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 알았어 알았어 빨리 시작하자 음, 알았어, 네. 빨리 시작해. 맛집 인중 <웃음>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스타트 이름이 뭡니까? 아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마약 간장 갈비찜 버드 그리고 마약 매운 갈비찜 <웃음> <웃음> 마약 베개 마약 김밥은 들어봤어도 마약 갈비찜은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 맞으세요? 내 죄는 맹맹맹백백백하다 내 죄가 진짜 하늘이 치다라 이미 우리나라 사이트에 웬만한 사이트에 다 들어와 있어 지금 리뷰만 해도 얼마인지 몰라 사람들이 나를 마약이라고 부르는데 왜 마약이라고 부르냐? 한번 먹으면 끊을 수가 없거든 이게 중독성이 쩔어요 그냥 초록창 알지? 초록창 초록창 네. 거기에다가 마약갈비찜 쳐와봐 그럼 리뷰가 1만 개도 넘어 초록창에 리뷰가 1만 개라고요? 네. 뭐야? 그치? 맞지? 리뷰가 1만 개가 넘는데요? 맞아 그리고 네이버 해봐. 스마트 스토어 판매일이? 응, 응, 응, 응. 아, 아, 아, 아. 혐의가 입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난 죄가 명명백백하다니까 중범죄야 중범죄 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충분한 숙성 기간과 두 번에 걸친 핏물 제거 후에 특제 비법 소스로 이 돼지 냄새를 꽉 잡은 거야 돼지 냄새가 없는 갈비찜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특제 비법 소스? 가만히 보니까 장가 안 갔지. 네. 음, 똑바로 말해. 장가 갔어 안 갔어. 간척하지 말고. <웃음> 아직. 네. 아, 형사님 보니까 장가 못 가면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나. 그 녀석이 어릴 때 내가 해준 갈비찜이 그렇게 잘 먹었어요. 그 아들이 생각나서 그러는데 네. 한번잡사 불쳐. 불쳐. 뭐, 먹어볼까요? 어, 잡사볼쳐 먹어볼까요? 아, 아, 안 됩니다 수사는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제품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교양 있으신 분 같은데 어? 교양은 지켜주셔야죠 교양?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이게 교양입니다 아니 다른 형사님들은 이게 증거를 잡으려고 그냥 어? 혈행이 돼가지고 그렇게 눈에 눈쌍심지켜고 있는데 형사님은 그런 생각이 없나 보지? 형사 이거 빨리 내려놔 내려놔 아 형사 하 아, 알겠어요 아,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 제가 진짜로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닙니다. 수사를 위해서 먹는 오, 거. 당연하지. 그럼 수사를 해야지, 수사를. 짜잔. 짜잔, 짜잔, 자, 이거를 마약이라고도 하고 한 팩이라고도 하거든. 이게 한 팩만 뜯으면 끝이 나요. 한팩 뜯으면 보통 한선너 덩이가 나와. 음? 선어동이요 아니 선어동이면은 나는 한두 팩은 먹어야 되겠다 무슨 소리야 이거 봐봐 이거 두께랑 이 통통한 거 봐봐 이게 뼈의 비중보다 살의 비중이 많은 프리미엄 멕시코산만을 저희가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리 후에도 이 두께가 육질의 두께가 이 사진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냥 한팩 뜯어서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간장을 살살살살 살살 이 간장 양념 소스를 이렇게 해서 뜨거운 밥에탁 먹으면 끝나는 거지 그냥 한상 뚝딱이야 여기 선화동이가 이렇게 양이 많아요? 진짜? 이렇게 많지 그럼 이게 명절 때뭐 집들이용, 네. 네. 캠핑 가서 술안주용, 간편하게 양도 이렇게 푸짐하게 게다가 10분이면 조리가 끝이야 총각도 그냥 눈 감고도 조리한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솔깃하지. 아우먼 지꼬꼴꼬꼴 넘어가네 <웃음> 아, <아니, 웃음> <뭔 아닐까, 웃음> 뭐, 밟다, 한번. 아, 근데, 저. 아이고, 치즈 닦고, 아이고, 치즈, 치즈 닦고. 아이고. 아, 그 진짜, 저, 소사에 대해서. 이거 진짜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이제 소사를 위해서. 어, 그럼! 그래. 소사를 공정하게. 예 네, 제가 뭐, 이렇게, 배고파서 그래. 먹거나 먹고 싶어서 그래. 먹는 거 그럼. 아닙니다. 그럼. 자, 네. 고기, 고기 많은 데로.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 원래 손으로 뜯어야 되나? 아, 는 그래. <웃음> 아이고, 잘 먹나, 아이고, 잘먹 아이고 잘 먹네. 어유 맛있지 맛있지. 어. 음. 아. 어이고 아, 잘 먹네. 아니. 아니. 딱 됐지. 딱그맞지 네, 간장 한번푹 찍어서 먹어 봐. 아이고 잘 먹네. 아!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어때? 음. 그 덩어리 한덩어리에 대이 말도 안온다 아니, 한덩어리에 <웃음> 살이 엄청 많은데요? 그럼 한 입으로 다안 들어가. 네. 입이 커서 들어가는 거지. 원래 는다안 들어가. 아, 그리고 <웃음> 음. 소스에다가 밥 비벼 밥을 비벼 먹으면은. 거밥 비벼... 비벼서 김딱 싸가지고 먹으면 끝, 끝. 그렇게 짜지도 않지? 안 짜요, 진짜. 음, 응. 안 짜고. 응. 딱, 딱 알맞아. 응. 네. 어때? 나 밥도둑 맞지? 그, 나 체포해야 된다니까, 나를. 이거 매운 것도 먹어봐. 두 가지 준비했어. 매운 것도요? 응. 왜? 응. <웃음> 저 맥질이라가지고 매운 거못 먹는데. 아가 입맛인데 먹어도 될까요? 내가 그래서 별로 안 맵게 만들었어. 형사님도 음. 아가 입맛이지만, 어 맛있게 먹을 수 있죠. 먹었도 돼요? 아 먹을 수있요 음. 엄마 나니까 먹는다, 진짜? 아유, 먹어, 먹어. 아이고, 아이고, 찰나. 매고 같은 데안 매워, 안 매워. 아이고, 아유, 찰나네. 아이고, 아유, 맵질이 아니네. 잘 먹네. 음. 이때. 매콤한 맛이 탁 나는데 뭔가 아삭하게 매우니까 이게 막 자극적으로 매운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이런 뜨거운 밥한 숟가락 딱 끓이면 아직 그냥. 이거는 애기도 먹어도 되겠다 그치 그치. 맛있어.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맛있밥 먹어도 돼요? 아이, 더 먹어. 밥 가져올게. 안녕. 음. 음. 밥이 왔어요. 밥이 와. 국물에 싹싹 비벼 가지고 먹어봐봐. 잘 먹나? 아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아유 울지 마 울지 마 매워서 땀이 나는데 음, 음, 자꾸 들어가. 예 음. 네. 지금까지 이런 말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아, 갈비가 맞네요. 이건 <웃음> 진짜 밥도둑이다. 밥도둑이지. 그렇지? 내가 밥도둑 맞지? 그러니까 나를 체포하라고. 와 진짜 맛있다. 아이 인간 먹느라고 정신이 없네. 키 한번 내가 수박 알아서 차야겠다 이떻게 차는 거야? 당신을 체포한다! <웃음> 나 이거 찬다 혼자? 응? 응, 응. 밥도둑 완성! 와... 너무 먹다 너무 먹어 굶었니? <웃음> 진짜 맛있어요